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샌드 컬러 코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샌드는 요 자연에서 오는 모래색으로 생명이 가득 넘치게 하는 우아하고 지적이고 아름다운 컬러입니다. 이 특히 샌드는 요여름에 햇빛을 받은 모래알처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는 색상이며 이런 자연적인 컬러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예의도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샌드를 통해서요. 다양한 코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샌드에 대한 코디입니다. 자연에서 오는 모래색으로 생명이 넘치는 컬러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갈망하며 자연과 공존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에 자연을 보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첫 번째 그룹은요. 이 샌드에 플라워 프린트가 들어간 와이드 팬츠와 원피스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 전체적으로 샌드와의 코디는 역시 신장도 커보이는 효과가 있기에 키가 작은 분들한테 강추하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너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방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면 되겠습니다 샌들을 화이트와 코디한 사진들입니다 이 첫번째는 이 상하를 화이트로 편안한 꾸안꾸 스타일로 롱 가디건과 칠브 스트리트빛 팬츠와의 코디 두번째는 와이드 샌드 팬츠와 라운드넥 반팔 티셔츠와의 코디 세번째는 브이넥 폴리 홈방 블라우스와의 코디인데요 이 안에 즉 원단을 사선으로 재단해서 이 배쪽에 여유분이 생기기에 배가 많이 나온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다섯번째는 라운드넥 화이트 슬리브리스 탑을 보세요 이탑 밑에 사선으로 절개선이 들어가 있죠 이 옷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절개선 부분이 바이어스 재단 즉 사선으로 재단하여 A라인이라면 이온 역시 배가 나온 부분을 보이지 않게 커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은은한 매력을 가진 샌드 코디입니다 이첫 번째 사진은요 린넨으로 만든 롱 코트인데요 굉장히 멋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다섯 개의 사진들은 하위를 화이트로 했을 때의 코디 방법입니다. 화사하고 세련되어 보이죠? 첫 번째는 화이트 버뮤다 팬츠에 샌드 블레이저에 화이트 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입니다. 바로 옆에 여성분은 와이드 블레이저를 코디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나 몇년 지나면 옷장에서 나오지 못할 옷입니다. 두번째 사진은요 화이트 큐러 팬츠와 실버 운동화의 코디고요 다섯번째 사진은 화이트 부츠컷 팬츠와의 코디인데요 이 부츠컷 팬츠는 마르신 분 통통하신 분 키가 작은 분한테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의가 화이트나 아이보리 일때의 사진입니다 세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팬츠 옆 라인에 검정색 배색이 들어가 있죠. 이런 스타일은 다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블루와의 코디인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와의 코디입니다. 샌드와 그레이와의 조화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적인 조화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요 와이드핏 팬츠에 샌드 탑에 샌드 스웨터와의 멋스러운 코디이며 두 번째 사진은 먼저 상의 브라우스 탑을 한번 보세요. 블라우스에 원래 리본을 매야하는데 길게 늘어뜨렸네요. 이렇게 코디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새로운 모양의 그 타이가 얼굴도 길어 보이고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스커트도 한번 보세요 이 스커트가 맥시스커트로 중앙에 사선이 있어서 다리가 힐끝보임으로 섹시하고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죠 이러한 스커트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샌드 니트 탑을 보세요 이런 스타일은 편하지만 잘못하면 통통해 보인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랙과의 코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블랙과의 코디고요. 세 번째는 블랙 폴라 니트와 화이트 셔츠, 롤럽 된 샌드 팬츠와 롱 코트와의 시크하고 멋진 코디 방법입니다. 샌드와 다른 컬러와의 믹스 매치입니다. 이 이미지 사진을 한번 확인하셔서 이 분위기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요. 롤럽 린네 팬츠와 카키 탱크탑과 카키 터번 헤어밴드와 에스닉 프린트 빅백과의 코디 방법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브라운 팬츠와의 코디, 세 번째는 버건디 티셔츠와의 코디고요. 네 번째는 브라운 맥시 엘라인 스커트와 브이넥 샌드 니트와 샌드 코트와의 코디이며 웨이스트 샌드백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 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옷 입으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